자 돌아온 그라운들드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개미굴을 소탕하는 날입니다 칩탐정 무덤도굴 요거 깨는 겁니다 요거 좋아요랑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요 안누르면 내년 한 해가 아주 재수가 없으... 거의 저주 아니에요? <웃음> 이거? 우와! 까마귀다! 우와. 위에 위에! 오? 겁내커! 와... 와 거의 드래곤인데? <웃음> 잠깐만 개미들이 우리가 구워놓은 고기 먹는데? 아잇. 아 잠시만 잠시만 이거 막아야 돼아 어쩐지! 아내 고기 다 사라졌어! 에이 <웃음> 집에 음. 까마귀 깃털이 떨어졌는데 어허! <웃음>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인데? 어, 잠깐만. 나 갈게. 집으로. 어. 빨리 와 봐. 오, 여기, 여기 여기. 아, 저기. <웃음> 뭐야? <형? 웃음> 뭐야 이거? 야, 그러면 저 까마귀 실제로 옆에서 보면 얼마나 큰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 깃털이 정도면 <웃음> 야, 무당벌레, 무당벌레. 잡을래? 얘 무당벌레로도 그러니까. 갑옷 만들 수 있거든. 어저. 이거 E 티어도 막. 막을 준비 준비, 막을 준비? 찰! 패리! 어, 맞막았어아아 맞았다! 개새게 맞았다! ㅋ ㅋ 지 뭐야 옆에? 야아아아아아아갔다아아스가스가스가스얘 가스. 나한테 온다! 내가 유인하고 있 중! 야 거기 집이야! 거기 핸드. 집이야! 거기 집이야! 아, 잠시 오. 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야 아하 어, 아, 좋아 좋아 후! 으 아, 왔다! 러블리. 야 우리 둘다 <웃음> 아유 <웃음> <웃음> 노린재였나? 제 노린재 야 이거 깔끔하게 포기하고 다시 죽어 올래? 아 오케오케 데이 까는 거 아니겠지? 그러니까 데이 까면 좀 그래. 우리는 아, 잘 어, 소리 들려. 그때 큰짜 소리 들려. <웃음> 어 소리 들려. 위에서 봐줄게. 여기 있다. 아, 거기 있어. 42cm. 노린 자. 노린 자로 어, 잘지자 자는 좀, 자는 좀, 자는 좀, 자는 좀, 자는 좀, 자는 좀, 아 자는 좀, 자는 좀, 오케이 오케이. 자는 좀, 자는 좀, 자는 자자기 좀, 자는 좀, 자기 좀, 자는 좀, 자이 좀, 자는 좀, 거미구나 진짜 거미네 오케이 okay. 출 레디, 레디. 출출출출 이상한 방, 소리가 들리는데아 여기 개미 있다 병전 개미 하나 애드뎀애드뎀오 어, 어, 어, 어. 오. 우와 뛰었어 <웃음> 아 나이스아 흐흐 <웃음> 던지는거 뭐야? <웃음> 럭키 세븐 <웃음> <7. 웃음> 어또 어, 또 나왔다 또 나왔다 <웃음> 옆에 쳐주고 쳐주고 쳐주고. 포인트! 어, 나이스! 와요. 나이스! 어 여기 덤인가 여기 덤이 지금? 여기 둘인가 보다 요거, 그렇지? 여기다. 으아 어, 조심해. 이쪽? 아, 어. 나이스. 아아아 포. 막았다. 나이스. 막았다. 나이스. 오케이. 어, 어둘 컷. 바로 도와주고 2컷 나이스 얘네들은 별거 아님 얘네들 2번 2번 나이스 막았고 2번 나이2어2레드됐 2번 2번 2번 2번 2번 2번 2번 2와2와 살려 아번먹었다번 2번 아, 살려사람 좀... 살려사람 살려 잠만잠만 여기만 여기만 좀 7번으로 나나나 묶는 나, 나, 나. 중나 묶는 중어 나이스 할 어디야 누구 쓰러진 사람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나이스! 네. 나이스! 와인. 야! 나이스 야 엄청 잘싸운데 여러분들? 이번에? 어 끝이 안나는데 이거? 야, 근데 들어가면서 뭘 해야 되나? 이거 끝이 안나 아, 진짜로. 하고 들어야겠다. 어, 야, 우리가 먼저 들어가. 이러면 진격해, 진격. 우와, 엄청 많아. <웃음> 아유, 이거 이거 어떻게 깨라고 만든 거야? 이로 가자, 이로 가자, 이로 가자. 야, 이루가자. 근데 여기가 동굴 아래는 맞는데 도대체 퀘스트는 어디 있는 거지 그럼? 어, 여기 뭔데? 어, 여기 뭐떨어지는데 있다 여기. 야 붉은 동굴! 붉은 동굴이다 이거! 어? 여기 아니야 이게 붉은 동굴이겠지! 그런데 불레? <웃음> 어? 야 이빨 뭐야 이거! 그니까 문이 <웃음> 박혀있는데? 이빨이? <웃음> 697! <웃음> 697에 697! <웃음> 진짜 이빨이었어! 그러면은 붉은 동굴 지났고 붉은 터널을 지나 죽은 자의 영혼이 있다? 저 이빨 말하는 건가? <웃음> 아까 떨어진 거인가왜 그 빨간 그 동굴이라고 하기... 직전에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여기 여기 여기 여 그러네 내려가 볼래? 떨어지라고? 누가 먼저 갈래? 와씨 야 동시에 가야지. 하나 둘 셋. 괜찮니? 없어 없어, <웃음> 아, <힘들어>. 없어, 없어. <웃음> 아 없어 <웃음> 아, 없어. It, <웃음>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이거 뭐야? 어 진짜 이거 죽은 자의 영혼? 아이스케이빙 민트인데? 민트인데? 이거 뭐 이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있다 이거다. 이거다. 오. 와 됐다! 여기 죽은 자 있네! 어디? 어? 어, 오아왜 어? 어? 작아? 어, 우리 작아졌는데, 어머. 이 작은 뼈면은 어머 어머 어머. 응. 어머 나. 우 <웃음> 어, 여기 물이다 에� t e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 hymn 사사사사사사사 이거 지하로 가면 어떻게 올라오지? 어? 야야야 야야야 야야이 나온 데 있다,하신 a u t i 어, 이떨어지데또 있다. 아까 거기 아니야, 여기가? 어? 거기네. <웃음> 아, 아까 거기야. 어, 아닌데? 아, 다른데? 맞는데. 100% 맞는데. 어, 아니, 달라, 똑같... 달라, 달라. <웃음> 아, 이스케크 그거 없어. 아, 그래? 알았어. 이자식 사람인데. 아, <웃음> 어, 미야 어두워서 안 보였어. 이자식아. 어두워서 안 보였어. 어두워서. 근데 우리 칩을 찾았으니까 나갈 길도 생기. 야, 야 여기 어어, 태어난다 깜짝이야. <웃음> <웃음>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런! 뛰어, 뛰어, 뛰어, <웃음> 야, 야, 야, 개미 태어나는 타이밍 다시 왔나봐. 런, just run. 야, 무식하고 뛰어봐. 오케이. Okay. 아, 나가는 아, 나가 길, 아 나가는 길, 나가는 길, 나가는 길, 몰라, 몰라, 나가는 길. 나가. <웃음> 어, 나 지쳤어, 나 지쳤어, 나도 나 지쳤는데? 지쳤어. 잠깐 걸어. 널 사랑한 나의 독금미 <웃음> 아,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어, 됐다, 됐다, 됐다, 집으로 가, 집으로 가, 집으로 가. 집으로 가. 칩을 버그 엘로 되돌리세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지? 떡갈나무 연구소인가? 거기 다시 가야 되는 건가 우리가? 그런 거 아... 같은데. 그런가 본데. 떡갈나무 연구소 어디였냐? 여기 300cm? 어, 야, 얼른 갔다 올까? <웃음>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돌아가서왜왜왜왜왜왜 돌아가. 왜, 왜, 왜, 왜, 왜? 형이 틴 찍은데 늑대가 밉는다. 아, 아, 아, 데, <웃음> 아, 아 아니, 여기 좋아, 아래. 저거 저거. 아 여기 아래. 아야, 아야, 돌아가면 돼, 돌아가면 돼. 아니 자고 있는 거 아니야? 자고 있는 거 맞음. <웃음> 가자. 자고 있을 우리 할 만하지 않을까? 가라. <웃음> 네. 그래. 가자 그냥. 아니. 나 왔어 이미. 나 이미 자는... 왔어. 아 진짜로. 나 이미 왔어. 아왜 그래? 아왜 그러는 거야? 안 아, 오면 아, 그래. 나 이끌고 간다. 끌고 간다. 아, 아, 말했다 아, 빨리 아, 와라. 안 아, 끌고 간다. 지금 자고 있을 때해봐 그럼. 야두 마리잖아. 이거 안 돼. 아두 마리잖아. <웃음> 아두 마리잖아. 아두 마리잖아. 한 마리만 어떻게. 훨씬 댕겼어? 아니, 나 훨씬이 당겼어. 아니. 댕겼어. 아니. 아나 몰라. 나 몰라. 나안 가. 나안 가. 나안 가. 나안 가. 진정 좀 하자. <웃음> 데미굴 싸움이 <웃음>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야, 너무 그 흥분들했다 지금 내가 봤을 때. 나 지금 찾았어. 칩을 그럼 넣어주면 되는 건가? 저 어디 무슨 로봇 있지 않았나 이 근처에? 이거 이 e 한번 눌러볼래? 입구? E 아 아니야. 길게 누르고 돼. 있어야 돼. 어어 어, 어. 너가 대고 있어. 오오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 구볼트, 구볼트 전지로 <웃음> 귀엽다. 근데 그 로봇에다가 칩끼워주는거 아니었냐? 얘 아니었어, 얘? 맞지? 계속하기. 어, 보조 칩을 찾았어. 그렇지. 계속하기. 기억나는 게 있는지 보겠대. 그래. 집에 가려면 또뭘 해야 되는 거지? 다른 연구소에 있는 슈퍼 칩 칩을 찾아보랬고 <웃음> SCP 아수알 장치. 아... 이제는 다음 거 하면 돼. 이제 슈퍼 칩 회수하는 거랑 여기 생물타리 연구소 생물타리 연구소가 여기 아니었나요 여러분 우리가 약간 해야 될걸 먼저 해버렸나봐 먼저 찾아갔나봐 아... 어 그지 먼길 돌아왔다 이거 하려고 진짜 생물타리 오르막 현장 연구소 여기가 이제 생물타리 연구소가 요 주변에 있는거죠 근데 여기는 딱 떡갈나무 연구소라 고딱 뜨거든 요렇게 뜨는 곳을 찾아야 되나봐 연구소를 그러니까 생물타리 다음번에 다시 가가지고 여러분 저희가 한번 찾아볼게요 제대로 된 연구소를 아 재밌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운디드 노바 음, 노바 노바 노바 노바, 노바. 노바. 노바.